안녕하세요 사인국입니다 네 어, 오늘 할 거는요 신발 커스텀을 할 거예요 반스 광고 아닙니다 네 어, 이거를 제가 직접 커스텀을 해서 어 드릴 겁니다 네 이벤트 응모 방식은요 밑에다가 가? 응, 가? 어? 자유로운 스토리 게임 컴퍼니. <웃음> 자 이벤트 응모 방식은요. 어 서인국 이름으로 삼행시를 할 거예요. 네. 뭐뭐 뭐 이런 거는 안 돼. 운띄어봐요 서. 서인국 잘생겼다. 인. 인국이 잘생겼다. 국. 국 잘생겼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웃음> 이런 거 하지 마요. 진짜. 기발하고 약간 막좀막 그막 특이한 거막 캠페인 뭐 이런 느낌 말고 그냥 기발하고 웃긴 거 진짜 쓸데없는 거네 그런 거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요 그딱한 명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딱한 명만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쁘게 커스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떼도 돼요. 네. 네. 자, 제가 뗐어요. 새겁니다, 여러분. 일단 디자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디자인, 제가 요즘 콜라보도 몇번 진행을 해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촌 형이 어렸을 때 만화... 만화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 요 <웃음> 아무튼 만화가를 꿈꿨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그사촌형 집에 놀러 가가지고 막 엄청 따라 그리고 이러면서 캐릭터 그리는 걸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약간 귀여운 것들을 근데 또 사람마다 또 취향이 있잖아요 또 너무 귀여우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저는 좀 기계하면서 귀여운 음, 그런 거를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해볼까? 우선 귀엽게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거 펜이 굵어가지고 잘그려질나는 거겠다 피염때문에자 <웃음> 일단 얘가 곰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엘토룸이라 아무거나 하나 할게요. 그럼 음, 내가 할게 다. 그그다 <웃음> 빨리 넘기로. 오케이. 음. 응. 전부다. 응. 오케이. 첫 번째 그림 그릴게요. 오, 되게 잘된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약간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아 그치? 내가 턱관절 때문에 먹방을 실패했던 것 같아 이전에 맛을 얘기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런 기 j 는안먹겠다 너무하네 어, 난 진짜 내 솔직한 맛 표현을 했을 뿐인데 너무하신 분 그림 그리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어떤 거하셨어요 최근에요? 최근에 저 친한 형이 그뭐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릭터를 또 그렸어요 그럼 평소에 어떤 신발을 좋아하세요? 제가 신발 운동화부터 구두까지 다 좋아해요 응, 그때그때 맞게 좀 근데 제가 한 요즘 평소에 너무 추리닝만 입고 편한 것만 입고 다니니까 뭔가 재미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요즘 구두를 좀 신고 다녀요 로퍼 이런 거 When... 망했는데? 검은색 <bege> 네임펜 있어 네임펜 내인펜을 해야 될것 같아. 음, 음, 내 인편을. 곰돌이 하나 됐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 눈을 OX로 하는 이유. 저번에 CCTV도 OX지. 네. 제가 왼쪽 눈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어 약간의 뭔가 내 마음에 있는. 내 눈에 대한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걸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걸제 캐릭터를 그릴 때마다 좀 승화시키려고 했어요 약간 이건 예술혼이지 예술혼 이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자기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이 작품에 대한 투영된 작품이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 완성 너무 귀여운데? 쉬고 있수 있겠다 쉬고 달... 왜 그렇게 생각 못했어? 애초에 <웃음> 그리고 오우 귀엽다 그스 사이다 아! 환타! 미린다! 또뭐 있지? <웃음> 자 파인애플 맛?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맛이더라? 환타 주황색 맛이 무슨 맛이지? 오렌지 맛! 응 뭘로 할까요? 음... 환타지 아 환타래 파인애플 맛이지 약간 그런 거파 갈리지 않아요? 환타의 오렌지 맛 파, 파인애플 파전 약간 파인애플 파 환타 뚜껑 색깔이 뭐였지? 똑같은 색? 회색. 회색. 회색. 회색. 회색. 회색, 회색 회색? 아니 에요색보색이야 날카로운 색 흠흠흠 저 그럼 요즘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오빠는 민초파세요? 저 민초파죠 그냥 초콜릿이랑 민, 민트 초콜릿 중에 그냥 초콜릿 그럼 민초파가 아닌데? 그럼 민초파가 아닌데? 민초파 아니야 <웃음> 민초가 더.. 민트 초코가 더 좋으세요? 그냥 초코가 더 좋으세요? 가나 초콜릿 그냥 초코 그냥 초코크 그런키 그런키 어뭐 이거 뭐다 얘기해도 되잖아 네다 얘기해도 돼요 그런키 민트 초콜릿 있고 다른 초콜릿 있으면 아 근데 애매한데 <웃음> 나 민트 초콜릿 그렇게 막좀 좋아하는 편인데 나 노래도 있잖아 민트 초콜릿 응. 초콜릿. 그래 초콜릿. 응. 아 네임펜이 답이었다. 이번에 진짜 선명하게 잘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음, 그러면... 예쁜 색으로 그냥 해야지. 이 이거 하는 목적이 뭐야? 아, 요즘 스트레스 아, 중인데 유행이야 <웃음> 요즘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우와! <웃음> <웃음> <웃음> 탄산 없는 탄산 음료. 간장 찍어 먹기. 오우 똥마카레. 똥마카레. <웃음> 똥마카레. <웃음> <웃음> 이거 저희가 한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웃음> 똥맛이요? 카레맛 똥보다는 그래도 카레가 낫지 않아? 와 똥을 먹는데 똥이 맛있으면 다 먹을 사람들이래 난 내가 요리한 것들이 전부 똥맛이기 때문에 괜찮아 똥맛 카레 평생 나 음악이죠 <웃음> 폰 없이 1년 살기 폰 없이 1년 살기 응 음, 친구랑 게임하면 돼 가위바위보 하면 되지 <웃음> 세상에 그 핸드폰 아닌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돌 던지기 동전 다섯 개 놓고 판 치기 구슬치기 공원 벤치에 누워 자기 레고 발기 그리고 계속해봐 재밌어 나 재밌어 아이 밀가루 평생 안 먹기지 너무 쉽다 그건 평생 죽 먹기 평생 죽 먹기할 토마토마토 아니 어떻게 토를 먹어 토마토 맛이 난다고 근데 토마토, 아니, 토마토... 어떻게 토을 토마토... 먹어 카레 맛이 난다고 나 이해가 안 가네? 댓글에서 많이 싸우겠다 이걸로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어! 아니 똥이랑 토를 어떻게 먹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어, <웃음> 잠깐만 그럴 수 있겠다 맛있다니까 어, 맛있다네, 맛은 맛있다 맛이 나니까 일단 토마토마토 아니 난 토마토마토 아니 아니 아니 그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어. 토마토마토 둘다 너무 빡치는데? <웃음> 둘다 너무 빡치는데? 액정 하나 골라주세요 액정? 액정이 더 화가 나시는 거 같아요. 내가 폴드를 쓰고 있어서 이거 액정 가는데 어마어마하거든 돈이 <웃음> 왜 이렇게 비싼 거죠? 기술력인가? 아무튼 액정? 받는다 역시 <웃음> 평화주의자지 평화주의자지 그리고 내가 1억을 받잖아 모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근데 또 싫어하는 사람이 음. 잘되는 되는 잘 게배아픈 음. 사람 난 그러진 않아요 <웃음> 모든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나 진짜 잘한다 <웃음> 색감 천재 응. 얘랑 얘랑 너무 그림체가 달라서 <웃음> 이질감이 드는데? <웃음> 너무 그림체가 다른데? <웃음> 그것또한번 해볼까? 재밌네 시력이 좋아서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기 듣는 거다? 듣는 거다 왜냐면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집에 있을 때 TV 볼륨도 엄청 작게 해놓고 있는 사람이라서 보는 거보다 듣는 쪽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 그래서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여유성도 해주십시오 다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기 어떻게 죽을지 알기 왜냐면 언제 죽을지를 아는데 어떻게 죽는 게난 저는 항상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는 무섭긴 한데 아픈 게더 무서워 아플까 봐 그게 더 무서워서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 내가 그나마 좀덜 아프게 방도를 찾을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 알기는 그건 너무 쫄릴 것 같아 살면서 야, 나 작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거. 지그이지이이쪽으로나와볼까오 아, 너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드 어떻게 기억해 음거 열악치기 아프.. 지 아프.. 아고 온몸을 다시 표현한다 발가락 <웃음> 나 죽네 나 죽네 팔꿈치 까졌네 피가 나네 이렇게 차라리 한번 그냥 쪽팔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나더쪽팔인것 같아 그냥 온몸을 그냥 넘어졌고 아픈 거를 그냥 넘남 하시는 것 너 뭐가 양보한다 테마만 생각한다 소문낸다최 고른다 한번 봐준다 절대 모른다 뭔데? 검색중입니다 <웃음> 어? 맨톱을 나오셨습니다 난데? 그러니까 공부 어, 딱없었 네. 난데? 난데? 난데? <웃음> 공부가 재미없는데? 난데? 난데? 그냥 그런 그런 성향의 그런 건가? 어? 나토니어트 너무 싫어하는데? <웃음> 박토가 개 좋아해 <웃음> <웃음> 박토가 너무 맛있어 <웃음> 진짜 맛있어 <웃음> 검은색이 오히려 셀것 같고 노란색은 했는데 색깔도 많고 이크 그냥 흰색으로 가야겠다 <웃음> 이거? 고래. 이제 색칠을 할 겁니다. 오, 이쁠 것 같아. 이쁠 것 같아. 이쪽 색깔은, 일단 고래 색깔은, 여기도 색깔 계약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핑크 고래. 오늘 신발에 이름 붙여준다면 OX 신발 OX? OX 포인트 OX 포인트? OX 점까지 포인트 이름이 꽤 기네요 <웃음> OX 점까지 포인트 제일 좋아하는 라면 요즘 진짬봉 어.. 그냥 목 푸는 거? 나만의 건강 비법. 요즘 간헐적 단식. 그 건강이 좋다고 그러던데. 오 너무 많다. R&B, 발라드, 힙합 다. 유라시아 횡단. 시베리아 음, 거기 횡단. 권수연, 이시현 성철이 뭐 우리 회사 배우들, <웃음> <웃음> 두이형다 잘했지. 컴포드 <웃음> 컴퓨터. 유튜브 채널, 영화 리뷰 채널이랑 게임 리뷰 채널이랑, 어 먹방 리뷰는 요즘 안 봅니다. 아 끊으셨어요? ASMR 요즘 끊었어요.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게임 리뷰를 많이 봐요 바이올린 진짜 배워볼까 고민했었는데 사막? 아그 뭐야 곰안 나오는 울창한 숲나꼭 곰이 안 나와야 곰이 그 나와야 너무 무서워 아, 악어 이런 거 무서워. 악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악어야 내가. 늑대는요? 늑대도 무서운데 악어만큼 무섭진 않아. 그렇군, 이건 귀엽잖아. <웃음> 젤리, 젤라뽀어 <웃음> 악어 제일 무서워. 악어가 난 동물 중에 제일 무서워. 악어 그래야지. 악어니까. <웃음> 어. 어? 있는데 나 저기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어 많아 너무 많아. 민트 초콜릿도 맛있고 그리고 체리 마루맛 나는 체리 초콜어 그거 맛있고 아 요거트 요거트 어... 요거트 요거트 진짜 좋아요 요거트. 그거 내 마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이제와 뒤늦게 모습으로 보태려 하나콘서트에불줬 비기울여 듣지 않고 응그 노래 요즘 운동 안 했어요 요즘 운동 안 하고 좀 가만히 있게 운동하고 있어요 뮤지컬! 못 먹거나 안 먹는 거못 먹거나 안 먹는 거 없어요 진짜 다잘 먹어서 어 일단 1차적으로 빡쳐서 일어났다가 다시 자려고 하다가 나 자신과 싸워요 욕하면서 올해 가장 행복했던 때? 올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찾고 있어요 지금 천국의 사람다운 그리고 노브레싱 좋아하는 색깔 검은색 요즘 자주 듣는 곡 요즘 자주 듣는 곡 그거 폴킹 노래 많이 들어요 폴킹 그 노래 오 어, 제목이 귀합니다 초록빛 그것도 좋고 어, 음. 그리고 그리고 우리 만남이 악역.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 너라는 게죠. 약간 나무향, 우드향. T 라랑 단어는 몰라 내가. 요즘 하루 일과는 피부관리? <웃음> 어 장소, 장소, 장소. 저기 울산? 요즘 차 마시기 그냥 눈에 보이는 차 진짜로 그 이수혁 배우가 차 마시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청춘 기록 우리 권수영 배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춘 기록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끝났나? 네 네, 어제 끝났어요 끝났대요 지금 저는 정주행을 좀 늦게 한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굶으세요 굶고 운동해요 근데 굶는 게 그냥 막 굶는 게 아니라 잘 굶어야 돼요 그거 진짜 요즘은 유튜브에 다이어트 방법이 진짜 너무 많고 괜찮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와요 아마 그리고 모두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렇지 않아? 아는데 실행이 안될 뿐이에요 고통스럽니까그 고통을 참아야 돼요 어... 좀 아낀다 아낀다 아낀다 보기보다 좀 좋아하는 건 너라는 게죠? 메뉴? 네 치킨 교촌 레드스틱 요즘 저기 뭐야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가 뭐 RPG 게임인데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성철이 오빠가 한거 누가? 성철이 오빠요 아 성철이 가광고에 했었어요 아 했었어 패스 오브 액자 네. 우와 간단 요리 어? 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컬리플라워 있죠? 컬리플라워를 현미 한 숟갈이랑 그러니까 햇반 다된거 그거를 볶아요 볶은 다음에 계란을 같이 해서 먹어요. 그러면 살도 빠지고 맛있어요. 그 계란 특유의 향과 그게 계란 볶음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맛있어요. 저 다이어트 할때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색깔은 막 언제 칠해? 와 진짜 이쁘다. 전화 끝나고, 네, 끝나고 어. 다시 칠해. 요끝나고 아, 다시 오케이 오케이. 틴다세 영상 소개 올라온데 방금 봤어 진짜 멋있어. 어 그래? 어떻게 올라왔어? 읽어 줘봐. 읽어 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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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번에 그 이벤트 당첨자 발표했는데, 응. 솔직히 본인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근데 막 축하한다고, 그걸몇 100개 올라왔을걸? <있을까> <이> 어우, 멋있어. 다들 진짜. 아유, 좋편 아닐까봐. 아유, 아유. 팬분들이 다 좋아하지. 거의 다 했어. 이거만 마무리야. 어, 이쁜데? 아, 어때? 아름다워. 너무 음, 이쁘다. 아름다워. 이쁜데? 응 음. <웃음> 예쁘다 나라면돈 주고 샀어요 거짓말 치지마 진짜 웃기다 악어를 무서워해서 악어를 <웃음> 그렸어 <웃음> 다 했습니다 <웃음> 자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타란 따란 여기 o 스 따란 따란 여기 OX 자 이벤트 추첨해 주신 분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들을 분들을? 분을 한분 뽑아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발 안에다가 내 사인 하나 넣을까? 잠시만. 아티스트의 사인을 넣을게요 여기 보면 또제 사인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많은 추천 많은 응모 부탁드려요